h uh. It's six h uh, oh good morning, everyone. Oh, yeah, sir. Oh my gosh. Oh Oh my gosh. Oh my god is t so shiny What's up guys? It's very um Oh my g o s my hair 머리가 이거 보떻게 뭐 감당이 안 되네. 네. 아,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제가 또 66일 동안 6시에 일어나는 666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21일차입니다. 카페에 올릴 인증 사진을 찍고 씻고 네, 와야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요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깰때 듣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진짜 식빵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타임스탬프로 하루하루 이렇게 몇 시에 일어는지 시간이 찍히게 인증을 하고 에휴, 바로 신고겠습니다. Okay, let me tell you, uh outfit of today. This is classic shirt from Polaroid Lauren, and this is white pants from uh, Zara. Yeah, here we go. This is navy knit from also Zara. If you want to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go to Zara. 마지막은 빔프라임트랜스코트 프라임. 강남역 에 로범 출근하기 전에 있는 빔프라임 완전 득템했다죠? 이게 제꺼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에 ZUN 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또 파이팅 넘치는 한 출근해볼까요? 아이고 아 이거 불 끄면 완전 밤이라니까 이게 밤인지 아침인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주차장에서 차 빼면 이제 6시 50분이고요. 사실 제가 퇴사를 하고 이제 새로운 회사로 오게 됐죠. 네. 좀 새로운 일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직이 아닌 퇴사라는 말을 썼는데 어쨌든 이제 새로운 회사로 온지도 한 2주 정도가 됐고요. 이제 차로 출퇴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저희 회사가 출근이 9시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을 맞춰서 가니까 올림픽대로의 차가 너무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되겠다 그냥 아예 일찍 가가지 어, 회사에서 좀 아침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솔직히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이 시간에 출근하면 쌩쌩 갈줄 알았거든요 와 근데 올림픽대로의 차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 그거 보고 솔직히 <웃음> 좀 충격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간이면 제가 한달 전만 해도 진짜 쿨쿨 자고 있을 시간인데 정말 반성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막 8시에 출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막히기 때문에 네, 좀 여유있게 차안 막히고 회사 가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출 이제 차 타고 출근을 하면 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모먼트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게 진짜 뭐랄까 제아침의 하이라이트 예, 진짜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을 딱 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거 뭔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출근길 한번 간접체험 해보실까요? 자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타임랩스로 가시죠 타임랩 스타트! <목소리> 아,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아침 일찍 출근하는 이유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남으로 네. 빠지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지금 보이십니까? 저 태양이 나즈방야바바비지바바아 멋있다 네 저거 보려고 네. 일찍 나온다고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먼트입니다 아유 도착했습니다 지금이 7시 39분 네 주차 모드입니다 네 주차 모드입니다 지금 8시도 안됐는데 벌써 사무실이 불이 켜져 있네요 대표님이신가? 역시 부지런하십니다 오 일찍 오셨네요 <웃음> 저도 저 <웃음> 그냥 차안 밀릴 때 빨리 왔습니다 이제 일 시작하기까지 한한시간좀 넘게 남았는데 뭐 9시부터 근무하면 돼서 그 전까지는 프리타임입니다 저희 회사는 네스페소 커피 머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가 공짜기 때문에 커피 한잔 때리고 시작하시죠 여기서 마음에 드는 커피를 고르면 됩니다 저는 이 보라 보라한 게 맛있더라고요 양도 적당하고 여기는 이제 저희 회사의 아레나 라는 공간인데 그냥 편하게 휴식하고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제가 이제 내년에 29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직장에 오기도 했고 막 운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 써야 될게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이제 막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러니까 막 보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이 보험이 너무 어렵고 뭐 종류도 너무 많고 뭐가 뭔지도 막 헷갈리고 그래서 최근에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도 2500원짜리 하나 드는데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 관련된 서비스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보닥이라는 어플로부터 스폰서십을 받았습니다 보험 닥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 설계사가 어제 보험을 이렇게 설계해주는 느낌인데 이제 어플 하나만 있으면 어 44개 보험사에 한 3만개가 넘는 이 보험들을 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보험료를 진단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공동인증서 없이 보험내역 다 조회할 수 있고 보험사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이제 AI가 저의 보험 점수를 딱 파악해가지고 제일 필요한 보험들을 추천해준다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 친구 한 명이 결혼을 하는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집 얘기 부동산 얘기 보험 얘기 이런게 이제 주제가 되더라고요철 아, 없을 때가 좋았는데 <웃음> 제거 드릴까요? 저는 그 도시락 먹으려고요 네 인바디를 보시면 경소기만이 와요 아이 인바디를 잤는데 진짜 충격을 먹어가지고 네. 게살볶음밥인데 나는 괜찮아요 그리고 소고기 스테이크도 닭가슴살은 진짜 못 먹겠고 그나마 좀 맛있는 먹을만한 소고기 스테이크로 대신 먹어봅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이렇게 먹으려고요 너무 또 혼자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해요 요즘은 이런 다이어트 도시락도 잘 나와가지고 사먹는 것보다 훨씬 싸기도 하고 몸에도 좋고 또 도시락 먹으면 점심시간이 또 많아지잖아요 좀더쉴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아 시몬스 토마토가 아예 있는 거예요? 어 시몬스 토마토네 진짜? 아 저는 그냥 시몬스에서 사 사오신 건줄 알았어요. 저 그럼 3개 가져갈게요. 시몬스 토마토 신기하다. 네, 고생했습니다. 먼들어 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들어오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웃음> 아, 오늘도 수고한 저에게 박수를 하루가 정말 정말 깁니다 아침에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이렇게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면 근데도 저는 왜 이렇게 할게 많을까요? 하여튼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에요 일단 저는 퇴근을 할 때는 그 이제 올림픽대로 빠질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음악을 들어도 별로 흥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보통 팟캐스트 듣습니다 팟캐스트 어,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 기자님 나오시는 건데 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경제 뉴스와 트렌드 뭐또 경제뿐만 아니라 뭐 문화나 역사 이야기까지 아주 다채롭게 이 작가분들이 열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듣고 있어가지고 그거 듣다 보면 이제 조금씩 올림픽 대회로 진출하거든요 이제 그 때부터 뮤직 큐를 하는 편입니다 혹시 들을만한 팟캐스트 있으면 여러분이 좀 추천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일단 무엇을 먹을지가 제일 일단 큰 고민이고 그냥 서브웨이 같은 거를 먹을까 싶기도 하고 오늘 또 운동을 가야 되거든요 수요일은 또 운동하는 날이라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 먹는 게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무사히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랩스 또 한번 갈까요 타임랩스 스타트! <목소리> 나나나나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아이고 아휴 고마웠다 네, 주차 모드입니다네 주차 모드입니다 저녁은 뭐 먹을지 골랐습니다 저녁은 KFC 먹으려고요 대신 감자튀김은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감자튀김만 없으면 햄버거는 나름대로 이 균형 잡힌 영양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KFC 가서 사오겠습니다 아이고 빠르게 저녁을 먹어야겠네요 왜냐면 또 운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역시 집이 최고입니다 아, 이제 밥을 먹을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아까 전에 아침에 말씀드린 그 보험 어플 있잖아요 보닥 보험 다터 사용하는 법좀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앱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귀여운 다터가 나오고요 터치 아이디로 이렇게 뭐 간단하게 로그인을 하고 어,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바로 떠요 윤주님의 보험 정보입니다 해가지고 총 보험 보유수 두건 그 다음에 종합의견좋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진단을 들어가 보시면 어 저는 두 건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유지를 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조정이나 해지하거나 보류할 건 없다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보험이 있어요 운전자 보험 들어가보면 이렇게 상품점수가 나오죠 어, 85점 가격이나 보험료나 뭐 보장 타당 실내도 이런거 다 괜찮다 요 밑에 있는 실비보험 실비보험도 상품점수가 97.5점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으니까 유지해라 이렇게 되어있고 이제 저같은 경우는 지금 안보험이 없어요 암보험을 아직 안 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밑에 맞춤추천 맞춤 추천에 맞춤 추천. 네, 들어가보면 알아보기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제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예요 뭐 생년월일 성별 뭐 직종 선택하면은 이제 추천받을 보장군을 선택하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서 저는 일단 앞만 해볼게요. 앞만 했을 때. 월 16,000원대 아니면 월 21,600원대 어, 31,000원대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를 가가지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 괜찮다 싶으면 이제 상세 견적받기 요런 거 이렇게 들어가주면 뭐 끝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마 자세하게 전화로 안내를 해주시거나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을 뭐 들어야 될지 모르겠거나 늘어났는데 이거 한 번에 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네 아주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지원해주신 보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햄버거를 먹을 시간입니다 햄버거~~ KFC~~ 햄버거를 하나 살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두 개인데 하나에요 왜냐면 왜냐면 아니 딱 입구 들어갔는데 버거 두개 합쳐서 7,900원이래요. 이거 보세요. 이거 무슨 치즈 머시기라는 게 징거버거 해 가지고 7,900원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6,000원 만데 두개 7,900원이면 뭐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샀습니다 오늘 뭐 아침도 클린하게 먹었고 점심도 클린하게 먹었으니까 아, 저녁 정도는 나에게 주는 보상으로다가 아니 어차피 또 이제 운동을 하러 갈 거기 때문에 Oh my gosh look at this guys Can you believe it? 아, 이게 무슨 버거야? 포린? 포린 치즈버거 아, 뭔지도 모르고 샀네 포린 치즈버거래요 어,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아. 너무 맛있어 아니, 이렇게 하루만 아침 점심을 그런 풀떼기 같은 것만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저는 바디 프로필을 어떻게 찍었던 었 걸까요? 아... 정말 대단하다, 과거에나 그리고, 댄스. 에고 징글버거. 나도닭 가슴살이잖아요. 단백질 보충하는데 생각하고 먹어야겠어요. 저랑 여자친구랑 슈퍼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제가 맨날 립제이랑 그 가비가 하는 거 있잖아요 헤 e 이헤 e 이 하는 거헤이헤이그잘 어. 따라 한다고 맨날 해달라 해가지고 아 입에 붙었어 앞에 살짝 갈라줘야 되거든요 헤 e 이 이러면 안되고 살짝 갈라줘야 되요 살짝 깔고 헤 e 이밥 먹고 나니까 진짜 나른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누우면 잠들 수는 있지만 그래서는 안됩니다 아,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운동하는 날이라서 운동을 기필코 해야 합니다 2022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웃음> 또 한참 먹는 거야?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이 노래 제목이 서른 즈음이죠 네. 제가 내리는 2홉인데 나를 위한 노래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스탑 디립 티리 랍스 어쨌든 조금만 쉬고 운동 가야겠어요 어... 아 너무 귀찮지만 그래도 가야 됩니다 운동 가기 싫을 때 들으면 좋은 노래가 또 하나 있죠 찢었습니다 오랜만에 아 힘들어 너무 피곤하서 진짜 햄버거 너무 많이 먹었어 아휴. 어... 얼마 전에 수분크림을 다 써가지고 새로 다른 거를 써본다고 바꿨는데 그때 의 완전 얼굴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복구시키느라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많이 길어져가지고 머리띠를 하고 있어서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요즘 피부 좋은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나도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는데 잘안 돼요. 제가 요새 술도 안 먹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금주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곧 영상이 올라갈 텐데 한달 동안 술을 끊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 한 2주 정도 끊었을 때 피부가 확 좋아지는 거예요 아 역시 술 끊어야 되는구나 술이 적이구나 생각했는데 아니 글쎄 그때 하 아, 중간에 이거 수분 크림 잘못 바꿔가지고 이게 그 노력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잖아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12시 10분 전이네요 아 오늘 오늘 편집도 했어야 했는데 사실 오늘 좀 꾸물거렸어요 운동 아 괜찮아요 내일에 한국 타전이 있습니다 내일 또 빡시게 하면 되는 거고 아, 하루가 참 정말 긴데 한두시간만더있었으면 아, 좋겠어요 하루 26시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도 뭐 오늘 하루도 되돌아보면 알차게 산것 같고 아침부터 바쁘게 정신없이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이렇게 직장인이 됐고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이잖아요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웃음>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같이 힘을 내봅시다 사람 사는 게다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또 마무리긴 한데 어쨌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한 일, 좋은 일, 긍정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Don't think, just do 하자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